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했던 고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의 진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죠. 그러자 검찰이 어, 이에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동료 수감자들을 증언으로 내세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 어, 그래서 어, 이 동료 수감자들이 자신은 한만호 씨가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라 법정에서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 그렇게 진술했던 동료 수감자 중에 한 명이 법무부에 진성 진정서를 접수를 했고 그 진정서의 내용은 아~ 어, 자기가 어 위증 교사를 받았다라는 취지고 그것에 관련돼서 조사가 진행, 진행이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이죠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네. 6월 1일 날 서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자 한동수 감찰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배당이 약간 부당하다는 취지로 글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감찰부는 필요에 따라서는 뭐 감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사도 할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또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어, 계속해서 관련된 감찰 업무를 진행할 것처럼, 어, 그 페이스북에 기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글이, 어, 논란이 되자, 어, 대검에서는 이제 반박, 어, 내용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한명숙 사건 관련된, 어, 이런 이슈들은, 어,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담당하는 감찰부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아, 그리고 모든 사건의 배당은 검찰총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감찰부는요, 수사를 할수 없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죠? 네.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모든 사건 배당은 검찰총장이 한다고 하지만, 이 감찰부는, 어, 감찰을 개시할 때 검찰에, 검찰총장에게 보고 한, 하고, 감찰 진행 과정에서는 전혀 어떤 지시나 또는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고 감찰 결과에 대해서만 다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되도록 되어있죠? 네. 감찰의 독자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의 예규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을 시작했고 그것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면 그 이후에 배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배당이라는 지시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른 부서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이 감찰부의 존재의, 그리고 업무 수행 방법과는 안 맞는 것이죠. 감찰의 전속 권한이 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한번더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들이 어, 출정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출정조사를 받았던 부서가 어, 서울중앙지검 935호실에서도 자주 출정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935호는 금융조사부입니다 금융조사부에서 관련된 사건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출정조사를 받고 특히 출정기록을 보면 마약류 범죄에 관련돼서 수사하기 위해서 출정조사를 했다고 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될 일이겠죠 그렇죠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시기라든지 어, 소, 어, 출정조사 대상자를 봤을 때 아마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저는 이 부분, 왜 935호에서 이들을 불렀는가 그것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수사되고 어, 재판이 진행되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불렀는가 이 부분도 저는 감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조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 당연히 좀 조사가 돼야 된다고.